어디서 왔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대 눈빛은 마치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 같아. 그러나니? 그래 야 yeah. 날마다 변해가는 날 우리 엄마도 왜 이렇게 <놀람> 이라 조금은 널이해알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 만난 날 비가 와 겁나 까먹었네 웃어. 너 괜찮대 빈말 아니야 난 정말. 오늘은 골프 연습을 안 해가지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운동 없이. 8시 15분이고 저는 9시 반 출근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네요. 카페에 가서 영상 편집을 해볼 겁니다. 어제는 엄청 많이 먹었어. 그래? 마라탕, 마라샹궈, 볶음밥. 오늘의 남편 밥상. 은어 먹는 밥이 최고다. 한글만 더다면 답이 다음 다음이야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한글로 다음 다음? 어. 아, 안가고싶다 곰돌이 왜 바닥에다가 데리쳤어 하나 그래서 지금 1시간 전에 카페에 그 왔습니다, 이거는 커피빈 핫바닐라인데 엄청 단. 당...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뭔가 하려고 했던 일을 다 못했어요. 갑자기 이제 스화성으로 생기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빨로 잘라서 먹으면 되지. 안패니그림두 번째 미역. 핸드폰 본 사람. 오늘 얌전히 회사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연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해주세요. 아무튼 오늘 남편이 약속이 저녁 약속이 있어서 차를 저희 회사에다가 놓고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떠났습니다. 지금 오늘 퇴근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하고 영상 편집만 해가지고 이제 다 했습니다. 드디어 어디 로라야? 자꾸 어리가잘 어? 왜지요? 잘했네 진짜 기공자 같네 I'm going to go a h e a n d do t 좀 하고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맥북 에어로 바꾼 다음에 이 배터리 충전기를 안 갖고 다녀도 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배터리 오래가고 또 가볍고 이래서 더 자주 갖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잘 샀어 다만 용량을 조금 더큰거살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용량이 지금 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넉넉한 게 좋으니까요 지금 영상 편집 한개 하면은 바로 파일 다 지우고 또 다음 거 새로 시작하고 이런 상태로 메모리 확보를 하면 신경 써서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반차 내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산으로 갔다가 들렸다가 파주로 갈 예정이고요. 일산에는 지금... 생선의 회사에서 근무 중인분을 태워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상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진짜 완전 완전히 여름 날씨네요 날씨가 너무 좋다 그 고기야 이건요? 그것도 고기야 고기 1.5kg 샀어 오예스 이건 나 혼자 먹을 것이야 아우씨 아, 힘들어 아 콧물 나와 <웃음> <웃음> 손닦아야돼나뭘 저렇게 많이 사야 맥주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나는 없어 어? 아, 그래? 어, 아, 그럼 됐어? 그냥 고기만 먹지 뭐. 얘만 네. 들면 돼. 와, 많이 샀다. 고기는 아직 안 올렸어. 고기는 올리지도 않았는데? 상상고기. 아니, 이 냄새가 고기 냄새지. 너, 너 상상고기야. <웃음> 상상고기. <웃음> 상상 <상상인인> 임신 같은 상상고기. <웃음> 아, 여기가 되게 불편하다. 머리 다. 그니까 나도 제 숙이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낚발 붙는 총. 손밖에 안 나와 근데.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 너무 티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고 음. 그래서 같은 거잖아. 음. 동수 씨가. 그 회사는. 닮았다고 그 비시카드 어쩌다 출근 제가. 그리고 뭐. 여기에 뭔가. <웃음> 이다알코이알이 붙어있대. 아, 아 냄새가 나까요 알콜향이? 요 앞에 됐네, 아까 그 사람들은. 진짜 인기 많은가 보다. 번호표가 있나? 오픈도 전인데 대박인데? 번호표 뽑아야 이 맛있다는 있었난 새우 음. 먹을래. 아, 짜. 아우, 나파에 아니야, <놀랑> 네? 쫄깃쫄깃하고. 저도 뭐 찍으신 거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 <웃음> 뭐지? 수고하시오 아, 밑에 소스가 있구나 간장 아, 응. 밑에 아예 소스가 없진 않네 아 진짜 맛있긴 하다 음. 음, 시원해 응 면이 다르다 별로예요? 진짜 맛있는데? <뭐람 소리> uhm, alter가니, 내가 찍어줄게, 찍어줄게, 내가. 뭘할 <놀람> 수가 없 공주 어디있게? 공주 어디있게? 나가, 나 어쩐지 여기 선풍기 틀어놨더라. 어, 어? 이. 귀여워? 이쪽으로 가보자. 어, 비 오네, 가자. 골프 연습장 가고 장미꽃이 두개 있네요. 어제 로즈데이였어가지고. 어디서 받은 것 같은데? 귀엽다.